어, 전일보사입니다 오늘은 아, 양력으로는 12월 21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11월 28일 아, 요일로는 화요일이고 아, 날짜로는 무신일 아, 무신일입니다 <웃음> 어떻게 밤에 좋은 꿈을 꾸셨어요? <웃음> 에, 지금 시간은 47번 어, 5시 47분입니다 음 뭐지 즉연 3일 어, 연 3일 이천일이 그... 인식이도 인식이도 한다고 <웃음> 일어나서 인식이도 마치고 응? 연 3일 동안에 지금 첫날은 새벽 3시께깨고 3시 에 낫고 아이가 둘째 날은 4시 오늘은 4시 반연 응? 3일 그렇다고 뭐 저녁이 빨리 잤냐 그것도 아니오 12시 12시 반 1시 오늘은 1시 잤어 1시 잤는데 4시 반에 깨워서 4시간 반잔 거야 아이씨 날참에 이렇게 일어나면 새벽에 눈 뜨면 일어나서 인사 올린다고 얘기했죠. 응. 인시 뭐 자신은 인사하기가 쉬운데 좀 늦게 자면 되니까. 근데 축시나 인시나 이 시간 몇시 말해도 덜해이 응? 시간 일어나가지고 인사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떡볶이 떡본 김에 제다지낸다고 눈뜬 김에 인사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지고 내일은 동지예요. 어. 동지 시가 아침 6시 48분인가? 그때 들어요. 그때. 그래서 이 천일은, 음, 그 드는 시에 맞춰서, 어? 이 예를 올릴 거예요. 이 천일 같은 경우. 그리고, 아한 9시 경에 서울 제자회가 오면은 이 아이는 내 따로, 어, 령님 전에, 어, 천전 전에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저번 어느 편에 전일이그 얘기를 했어요 악귀 악귀는 있냐 어? 하는 얘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번 편 오늘 편 얘기는 그거에 이어진, 이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어, 그거 안 봤는데 하는 분들은 어, 악귀는 있을까 얼마 전 영상이에요 얼마나 연세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아 어, 누가 물었어요? 어 누가 물었어? 이 악기 러니까 귀신, 어, 귀신들 선신이 선신, 어 우리 명패를 가지고 온이 신, 이 신들이 귀신들이랑 싸우다가 어, 질 수도 있느냐? 어? 질 수도 있느냐? 또 쥐면은 소멸되느냐 <웃음> 이제 궁금해 가지고 2000일한테 물었어요 그거를 답을 해 줬는데 아, 그 얘기를 그 영상으로 조금만 더 다른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사제 사제 영화 많이 등장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에 오면 그 안성기 안성기가, 그, 등장을 해가지고, 막, 아, 어, 사바사바바, 마, 마리야, 어쩌고저쩌고, 막, <웃음> 이러잖아. 근데 지가, 그 귀신, 젊은 귀신한테 연락도 터지잖아. 팍팍팍, 으악팍, 뭐,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그 젊은 놈 누구여, 걔 배역을 나타나가지고, 옛날 지 아버지가 착하지는 죽었다고, 뭐 십자거리가 야, 불러가라 장풍이다, 뭐, 이러잖아, 이제. 근데 거기서, 그 젊은 애가, 안성기를 도와서 안성기가 사제로 나오고 안성기를 도와 가지고 막 성수를 뿌리고 야치치치치치치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뭐 이런 거 <웃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서 2대 1로 싸운 거예요 2대 1로 싸운 거야 안성그 젊은 애가 영화에서 막막 막 신부님 기다리세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찾아갔으면 안성기 죽었지. 그리고 그 전, 그, 멘트에, 자, 그, 깔은 뭐냐면은, 그 전에 다른 신부들, 다른 신부들 가가지고 연락에 붙었다가 어떻게 요다 깨지거나 죽거나 미쳐가지고, 신부치가 미쳐가지고, 어? 그 귀신 때문에. 미쳐가지고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영화 곡성. 국성. 곡성에서도 보면 젊은 신부. 지가 뭐 해보겠다고, 일본 귀신,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으쌰, 으쌰, 으쌰, 그래가지고, 야, 나와라, 나와라, 어? 야, 나는 한 번, 십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걔 때문에 죽잖아. 그 묵은 귀신한데 죽어, 응? 죽어, 걔가. 이 영화 얘기를, 이 천일이 좀 해주는 얘기는, 그런 똑같아요. 그 똑같아. 심지어, 우리 무당들. 제자들도 국판에서, 험한 굿, 어, 진옥이 굿,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잘못해가지고는, 지가, 지가 귀신한데 막, 뚱땅 떠서 꽝꽝꽝,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뭐,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옆에 와서 한 싸대기를 탁 치면서, 너나 물러가, 이씨, 하면서 푹 치니까, 그냥, 깨고락 그것도 무장들도 있다고, 있어요. 악귀. 악귀 당연히 있고, 귀신? 귀신들이랑 싸워서 당연히 질수 있고, 귀신들이랑 싸워서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응? 아, 또 하나 예를 들어, 그 있네. 그 신, 영화 신과 함께. 응? 신,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 보면은, 그뭐 하나, 1편에 나오나, 2편에 나오나. 그 있잖아, 장뚝대 귀신. 그 집, 터주신, 터터신으로 나오나? 장독, 장독 귀신으로 나오는데, 그 원래, 원본에는. 철용, 철용 귀신인가, 뭔가, 이렇게 나와요. 철, 철, 철용? 철용인가, 뭐 있어? 그, 저기, 그, 배우, 누구요? 동석이요? 뭐, 무슨 동석이요? 그, 걔야. 어, 돼지 있다만 하나 있잖아. 들지마 으, 어, 이러네. 걔가 벌는을 어, 걔가 나중에 그똥 묻어가지고, 온몸에, 그, 측신 측신이거든 측신에 분유, 분유 똥이 묻어 가지고 깨어락깨어락 깨어라 죽어 가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전 어떻게 했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그렇게 보냈어 그 노인네를 데리고 오라고 근데 얘가 방해를 해서 오면은 심지어 걔한 돼도 저승사자가 깨지고 다 가버렸단 말이야 못 데리고 왔다고 노인네를 한 집을 지키는 그집장독대를그 응? 집을 지키는 결국은 <웃음> 장독대가 깨져가지고 아니 장독대가깨져가지지 단지 지를 모시고는 단지가 깨지는 바람에 걔가 주는 상황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게 응? 심지어 걔도 못 건드렸다고 저승사야들이 딱 하면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그니까, 러 염나대왕이 불딱지가 나니까, 걔가 누구, 이정재야 누구요? 불딱지가 나니까, 명을 내려가서, 그 새끼 쳐, 그 새끼 죽여버리고, 거그 귀신 죽여버리고, 너희네 될거 아라이? 이렇게. 하물며 그렇다고. 아셨죠? 그리고 결론은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잡귀악귀 일반 귀신들, 묵은 귀신들, 오래된 귀신들. 얘네들이랑은, 제자뿐만이고 선신 신도 그지같 깨지고 온다고 깨지기만 깨져 여차하면 죽는다고 죽으면 아그것도 물어도 있어 그 소멸되느냐 근데 소멸은 안돼 어? 소멸은 안돼 재생되지 재생 리사이클 <웃음> 선신은 리사이클이 되는데 악기는 악기는 소멸돼 없어져 그 악기 자체는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려 하지만 그 선신 응? 선신 선신 개념은 리사이클링 된다 하는 거 응? 그걸 알으시면 선신은 뭐 소멸되지는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이게 현실 현실로 와서 이 천일이 몇번 예를 들어 줬을 걸 동네 순경 동네 파출소 순경 아니면은 저 광수대 광수대에 갓 입사, 입사한 응? 혈기왕성 해가지고 아니면 경찰대 경찰학교 이런데 나온 애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시내에 가가지고 조폭들 가가지고 지가 잡꾸다고 깜짝깜짝 해봐 지가 터지고 깨지면 깨지지 이길 수가 없어 안돼 바로 그 얘기 얘들 다 되셨죠 자. 예, 거기에 덧대서 이제, 천일 얘기를 해줄게요. 어, 어제, 그제도, 어, 두덧없이, 천일한 천일 꿈에, 이 그런 게 보였는데. 천일을 해야, 해야려고, 해치려고, 어떤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해 치려고는 다른게 다른 아니고, 왜 여자가 있었는데, 어, 이 여자가 자기 남자가 있어. 있는데, 어 남자 싫고 내 옆에 온다고 어싫어러로 아, 지랄하는 거여 그래서 가라고 남자가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보냈어 이제 그런데 이여이가끼치안 가네 근데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내 것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를 해꼬자려고 지랄하는 거여 그래서 여의식이 아니 야야 일 없어 일어 일 없습니다 예예 예. 야될거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내 이게 어디 갔느냐한 이게 침대 속에 이불 속에 겨들어와 있네. 아이 아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웃음> 아우, 안 돼요. 어르 그래, 가세요. 막 하여간 뭐 그런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근데 아니, 휴일 일요일 아침이었나. 뭐하여 그런 적인데 어떤 생각이 저네이 아이 문을 잠그고 잘 걸. 안 잠그고 잤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아이 자식들이 막 느닷없이 그, 남자들, 어, 두세 명이 막, 들이닥치는 거야, 문으로. 그, 뒷문을, 뒷문을, 뒷문이 또 있더라고? 그, 뒷문을 틀려가지고 뒷문을 또, 들... 그럴 땐 어떻게. 그것들이 귀신이거든, 잡것들이거든. 응? 그럼 꼼짝없이 천일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되게 찝찝했는데, 기분이. 어씨 그럴 려은 이게 뭔지 랄이래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찝찝했는데, 바로 그런 경우라고. 그런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귀신들, 귀신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천일이 그신장님들과신장님들이막등 우리 신장들도 이 등치도 좋지. 그래서 가가지고 딱 귀신들을 소탕하러 갔어. 갔는데 <웃음> 우리는 열열 명이고 저기는백 명이야. 그러면은 싸우나 많아야 우리가 아무리 수갑을 가지고 있고 전기총을 뭐 지지 뭐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된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요. 아무리 우리 저기 뭐 신장님이고 실장님이고 간에 튀는 게 상책이라고 그거 붙어 봐야 어떻게요 깨지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만 죽는 거야 또이처이 우리 우리 천일 바꼈다 우르르 갔어 이제 갔는데 우린 가지고 있는 게 권총이요 권총만 가지고 있어 좋다 많이 한다 쌍권총 쌍권총 쳤다고 하자고 근데 갔더니 저 귀신들 저 집단은 한 100여 명인데 전부 다 기관총을 가지고 있네 싸움이 돼안돼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럴 땐 빨리 어떻게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볼거 없어 쪽팔리고 지랄이고 간에 빨리 도망가야 돼 어? 그리고 다음에 대포를 들고 오든 어? 뭐 미사일을 들고 오든 해가지고 청소해야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해됐죠 어? 바로 그거요. 거기서 총 맞으면 나만 아프지, 뭐. 응? 나라고 뭐 별거 있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구슬할 때도 늘 천일이 얘기해 주잖아. 그거, 이거, 이거 돈 된다고 함부로 담배 들었다가 큰일 흘큰 난다고. 응?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응?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저기, 그, 어 무당들 등급도 있었다고 했잖아. 자기 주제가, 암행어사 마패로 얘기하면은, 마패, 암행어사 옛날, 마패, 동그란 마패에, 말이, 한 마리 그려졌냐, 두 마리 그려졌냐, 세 마리 그려져 있냐, 네 마리, 그게, 있, 따로, 그, 있다고. 마패 마페 저기가. 마패라고 해서 무조건,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다 해가지고, 다 이기는 거 아니야. 말이 한 마리 그려졌으면, 말 한마리만, 그천전진이 하도 우리도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이 한마리 짜리 마페, 한마리가 그러니 그래 마페야, 그 마, 마자가 말맞자야 말맞자 옛날에는 각 지역별로 그런 그 군사, 병사 이런 게 있었다고 응?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한계동, 한계동 한개 동의 인원 병사들을 부릴 수 있는 파워. 그게 말한 마리. 이게 말두 마리다. 그러면 두개 동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파워. 발세 마리 이걸 그려져있다 그러면 막 시기동 막 이렇다면은 지금 말하면은 막 도단이 도단위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파워. 그게 권한이었거든. 그래 그게 바 앞에였어. 그게. 어? 그 앞에. 그렇듯이, 이 제자들, 제자들 또한, 하늘에, 하늘에 고해가지고, 신장님들이나, 저기 그, 어디요, 그죠, 불교에서는 신중전이나 신중전, 불법을 수호하시는 막, 이런 분들, 막, 우락부락하고, 가보니 있고, 투구수, 칼차고, 막, 응? 어? 도깨비 같이 생긴 양반들 있잖아. 쫙, 그 신중전에 가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있다고 제자들도 등급이 있어 무당이라고 해 가지고 무당들이 아무리 뺑가리 뺑가리 막 군짝 군짝 군짝 하면서 아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신장님 들어오세요 신장님 오세요 그런다고 오셔 절대 안 온다니까 응? 절대 안와 속된 말로 동네 무당이 띵강띵강띵강 하면서 우리 동네 축구라고 하잖아 동네 축구. 그런 식이요. 안 와. 그 양반들이 왜 와. 아니, 마패, 마, 조금 전 설명을 마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지가 그 묵은 귀신 악귀를 어떻게 해결, 해결해 보다가 똥땅거리다가 지가 죽는 거야.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명님도 신령님도 계시다 말이지. 응? 계셔. 그럼 그분들이 조금 저들이 좀쭉 얘기해준 거, 대입해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아무리 능력있고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깨잽이 안 돼. 그럼 그분들도 어떻게, 당신들 살라고 도망가야지. 뭐니, 굿이요, 굿이. 굳이. 응? 저자가, 어유저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좀 싸워서 좀 이겨주시지요? 싸대게 한다, 맞지? 야, 이, 비흥신아, 이 풍신아. 너 같으면 이기겠냐? 아이고이거 자손이라고, 그냥. 발로 퍽 <웃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처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제자의 능력을 키워라 응? 할아버지 할머니 능력을 올려드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가지 제자들 중에 참 아쉬운 게 동자 어? 동자선녀 뭐 뭐 천상선녀 옥황선녀 뭐 이러잖아 원본 동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약하게 동자신이나 선녀신만 이렇게 딸랑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있어 그런 그런 제자들 그런 무당들은 파워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런 젊들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무당 굳한 구단다고 껍적다고 푸딱 부닥, 뭐 푸딱거리한다고 지랄했다가는 큰일나. 그냥 제일 상책은 그런 무당 제자들은 그냥 집 집에 앉아가지고 식구석에 앉아서 그냥 잠이나 봐. 어? 그게 상책이야. 나서가지고 제목 까불어 제 괜히 잘못 놀다가는 네명 단축하는 게요. 동자나 선녀가 지가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귀신이랑 싸워 싸우기를 응?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나한테 많이 예를 들어서 동자나 선녀뿐이 없어 내가 모시고 가는 양반들이 어 그럼 덕큰신이 오세요 장군신이 오세요 어 장군신님 오,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와서 도와줘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지병을 치는 거다 하는 거야. 올바로 가는 제자나 그 무당들은 응? 자기 레벨, 자기 등급을 알아. 그러니까 나서야 될때 나서고 응? 찌그러져 있어야 할때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신이 잘났다 깜짝깜짝 지랄하다가 이러다 보는 거지.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어, 내일은 둥긴 날, 그, 아침부터 바빠서, 어, 떡을 6시 반까지 가져라그 했어요. 6시 반. 그래야지, 이, 그 전에 천일이 목적이 하고 다 차려놓고, 48분 여기 땅 하면은 그 시간이 쫙이 인사를 올리지. 응? 6시 반. 그러려면은 내일은 아마, 그리고 또 서울대자에 오고, 응? 뭐 다른데, 올량만 들어, 목게 되면 오고, 그러면 내일은 하루 종일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영상 못 올라가고, 아시죠 이래서 이제 이민연도 갑니다. 이민연도 가요. 동지, 아, 요, 기만여기만 해줄게요. 동지라 하면, 한 해, 한 해를 거의, 이제 이게 24절기 중에 2 22, 2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동지가 24절기 중에. 앞으로는 동지 지나면 두 번이 가보안 남아. 근데, 이게 어, 동지는, 네, 동지가 딱 넘어가면은 한 해가 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해요. 한 해가 다 갔다. 그러면 지금 이민연이니까 이민연은이민년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응? 그리고 동지가 넘어간다부터는, 그럼 한 해가 다 갔으니까. 동지 다음 날이 음력으로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이지만 해는 한달 남았어. 12월 1일로 한달 남았는데 이민년이 그래도 다음 다음 뜬이니 뭐야 개미년이잖아. 토끼띠. 다음해가 들어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정월 초하루지 1월 1일. 1월 1일인데 그래서 우리 그 무속이나 음력이나 주역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내일 동지 동지 이후로, 응애 하고 세상에 딱나오면은 무슨 생으로 봐줘? 원래는 이민생 범띠지만, 따질 때는 개묘생, 토끼띠로 따져주셔야 하는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 이 얘기입니다. 끝! 마, 마저 참, 눈 온다게, 눈 와. 자, 침 신문가질로 잠깐 나갔다 왔거든? 근데, 싸레기로 놔. 하루 종일 온다더니 천재 오늘 저불교상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응? 일단 상황 나아져봐가지고 나갔다 올 거예요 여기까지 끝잘들 보내시고.